강역한 일가견이 있던 사도 바울 그런 하나님의 종바울도늘 어떤 자기 자신 영과 자기 자신의 육체와의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이 계속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일을 한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 안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것이 있다. 이 거부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다. 두 가지 지체가 있는데 육신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마찰을 일으키고 트러블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의 감정을 건들었을 때 그럴 때이 육체와 혼적인 것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결합상품으로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한다면 죽음으로써 분리가 돼요. 죽음이 오기 전에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 몸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트러블을 항상 있습니다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 무조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흔히들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그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시험과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야만 천국을 가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매 천국을 가려면 그냥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많이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도 크게 해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이렇게 꼭 해야만 아멘 하셔야죠 네. 또 조금 있다가 또 지지고 듯이 조용할 거예요 외국에 가면 자꾸만 유머스러운 설교도 아하 이렇게 웃어요 조그만 은혜, 은혜스러운 말만 들어도 아멘 이런다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만약에 우리의 입이 지금 있는 입이 절반만 구멍이 있다고 하다 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입이 절반만 생길 줘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가, 울다가, 회개도 하고, 별을 쓰는 기도를 오늘 했어요. 나도, 내가,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구멍이 뚫리더니, 불이 막 떨어지는데요. 아, 이거는 또, 이런 말들도 신비주의다라고도 이단이라, 같은 게 이단 소리도 많이 듣는데. 요즘은 본인들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까 곡조 있는 찬양을 계속 바꿔써요 찬양을 그냥 빠른 찬양을 하니까 부르실 기도할 때는 좋은데 감정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수박 거달기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이너곡을 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회개형 영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이 뻥 뚫리더니 하늘에 별들이 보이고 계속 빨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눈 봤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았더 눈이 봤어요. 눈에서 빛이 나는데요 근데 그 눈에서 빛이 나는 눈이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해서 눈이 시뻘겋게 달궈지고 그 눈에서 막 빛이 나는데 내가 두려웠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트 모양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양손이 하트 모양으로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막이 막 이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에 싹 사라지고 나중에 기쁨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처음에는 눈물 나게 하시고 회개용으로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 안에 답답함을 다 몰아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 육신에게 두 가지 힘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육체의 기질이 있잖아요. 생각이나 기질이나 감정이나 삶을 사는 방식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막 친구하고 돌아다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주님교회 오기 전에는 너무 그렇게 막 일반 교회는 자기가 나왔던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이거는 어디 통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응? 가둬놓은 것처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왜 지옥의 동영상을 틀어줘서 불안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나는데, 야, 우리 괴로워. 제교 괴로워. 그래서 그 교회 가보니까 옛날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도 안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신앙이 와 르르르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그래서 천국이야기 지옥이야기 해도 이제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기회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하와 혼자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보통 많이,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 저,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경험도 하고, 모든 은서 능력을 다 경험하는데도 늘 자기 안에서는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강력한 말씀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도 트러블이 항상 있었어요 모든 고난 과 도전을 바울처럼 인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짜부터 인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길 때 풀어지고요 참아야 될 부분을 결정적으로 참을 때 견딜 때 능력이 싹풀어지는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능력이 풀어지고 말고 없이 기도할 때는 그냥 앞으로 앞으로 전진, 공격 이것만 있는데 기도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 능을다 받으시고 참고 견디면 풀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욕은 그래서 갑자기 축복을 받았어요 욕이 고난받을 때는 막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산을 넘어 산처럼 계속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괴롭히고 나중에 부인까지 재산 가쪽다 거의 다 엎친 데덮지는 데 계속 그래도 육체 질병이 생기고 자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험에 시험에 배신에 환란에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인적 간에 친적 간에 부모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뺏어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래야 연단이 된 제대로 된 연단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서른 살을 되니까 척하면 다 아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란이나 연단이 나를 위로 상승시켜요 계속 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각도가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예. 우리 몸에 나한테, 우리, 내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운동 좀 해요, 운동. 운동 좀 해요. 무슨 운동을 해야? 내가 저, 전에 우리 교회에 팔뚝이 이렇게 굵은 집사님 있어요. 여자분인데, 팔뚝이 이렇게 굵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 네. 하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팔뚝이 엄청 굵고 여자분한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이두하고 삼두가 커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안웃네잘 모르시나 보네. 이두가 어디죠? 이두 이두 알통 삼두는 어디예요? 요 뒤에 팔뚝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두와 삼 두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그 그, 그걸 안아봐요 운동 을빵 뜨였어요 <웃음> 목사님 어떻게 그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팔뚝이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커집니다 굉장히 웃기는 소리인데 여러분이 웃자마자 여자분들한테는 치명적이야 네팔도 굽다 네. 그게야 이게 이게 안그래 주자님 본인 소리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야 더 굵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더 이상은 말하면 안 되겠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고난은요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은 언제 어떻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다 직진, 직진 다 올라가 올라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경험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죽을 맛이에요 내 안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특별한 습관이 있고 그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이나 생각권이 있는 것들이 이걸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부서지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속이 피게 만들고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동방우수 당의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그거는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믿음의 당대에 당시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제안을 하고 사단이 시비를 걸면서 욥이 전혀 새로운 각도가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이거 죽은 목숨이야, 완전 이거는 죽은 목숨이야. 자식 열 명이 다 죽는다. 사람이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려. 오늘 우리 저 손주 고녀석이 그 누구야? 내 막내가 태양이가 그 내가 그 뭐야 커피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 커피 위에 하얀 크림이 있어요 얘들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커피를 가지고 우리 저 일곱살짜리 사랑이 조금 먹여주고 또 앞에 있는 찬양에게 또 먹여주니까 태양이는 저쪽 우리 며느리 옆에 앉아있는데 둘만 주니까 얘가 열받았어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서못 투는 책했어요 할아버지 딴 때는 할아버지하고 내가 달려서 뽀뽀하고 막 껴안고 머리를 막 비비고 이마때기를 때리고 대머리가 미리 까지고 이마 때리고 이러는데 할아버지 그러다 내가 안 부르니까 내가 평소에 세뇌를 시켰거든 어떻게 세뇌를 시켰냐면 내 이름을 각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르다 부르다 안 되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김용도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울려 손주들이 둘이 있는데 김용도 알아보니까 바로 그걸로 가서 뽀뽀를 하고 아나아나 다 먹어라 참 웃기는 일이에요 집단에는 집단에는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손상까지 달려온 것을 알아요 그리고 과자 봉... 과자 저 캔디 껍질이 비닐로 하나 있는데 한쪽 손 한쪽 주머니다 한쪽 손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손으로 갖다가 이쪽 손으로 갖다가 나한테 탁 이러면서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아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쪽 손에 넣다가 었 이쪽 손에 넣다가 이걸 가지고 알아맞추라고 그 내가 여기 일부러 이쪽에다가, 없는 데다가 일부러 알고, 여기는 없어, 여기, 여기 있지? 여기 하니까, 땡! 이러는 거예요. 야, 너도 머리도 참, 돌이다, 너도. 이걸 좀 바꿔봐라, 바꿔봐. 맨날 이거 말고, 바꿔봐. 그러니까, 비닐우가 있는 이 손을, 빈손하고, 어딨냐는 거야, 그래서. 바꾼다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거. 참,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나는 그렇게, 너가 예배를 닮아서 돌이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 내가 무슨 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내가 풀어내고 싶다 너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고 싶다 너를 통해서 성령의 불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를 두더 추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풀어내시기를 원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창출해내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품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회복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위로가 되고 수많은 영혼이 깨닫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달력지안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고린도구서 11장에 보면 11장 12장 천국도 갔다 오고 1 1장에 무수히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각도가 생기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가시 한번 당해봐라. 어떨 때는 바울이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어지고 감옥에 가서도 막 찬양을 하고 그런데 감옥도 움직이고 천수 와서 끌어내지고 그렇게 해도 바울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부분이 뭐야? 가시까지 가시. 사단이 바울의 질병을 계속 숨시고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맛이야. 이거는 이거는 천국 갔다 와도 강 위험, 강도 위험, 바다 위험도. 수많은 고난을 받아도 수용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 각도가 너무 많으세요 다른 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숙제를 주고 고민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야요 얼마나 단련을 받아야 될까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은또이 사망이 옮에서 누가 나를 좀건져들이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기려면 내가 영적으로 깊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위로해 주려면 내가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해 주려면 내가 질병에 걸려보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임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임제는 필요하고 내가 죄를 많이 쳐서 회개를 많이 해 봐야만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개가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으로 더 깊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소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될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안 되고요 현장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런 변화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쪽다선택에서 출발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선택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그일에 능력이 숨어있다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기도, 믿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 우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생각 여러분의 생각도 작용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작용하고 여러분의 행동도 작용하며 여러분의 인격도 작용을 해요 자 우리 안에 감춰진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을 감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에 트러블이 생요 영적인 트러블이 있고, 육적인 트러블이 있고, 인격적인 트러블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리 능력 경험을 많이 해서도 능력이 있는 열매 쪽으로 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그런 일도 방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 서몸행신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성품에 대한 연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흔히 사모님에게 내가 양보를 하면 내가 정말로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군수이 그러지 개소리하고. <웃음> 뭐, 부부의 전 과시하는 거야? 혼자 사는 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웃음> 누구는 현자를 안 사랑하나? 거기는 혼자지만 나는 현자야. 네. 어떻게 좋은 면만 가지고 살아?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내가 보니까, 권승욱 집사는 혼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혼자는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살아가는 것이 어우 지겨워 어. 여러분도 그러시죠 권사님 예.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이야 하여튼 하, 사모님한테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 하,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명히 내가 축도 하고 지난 주에도 축도 하고 분명히 광고 하자마자 갑자기 축도 하고 결혼식이라니까요? 이러는 거 봐요. 그럼 축도하는 시간에 뻘로 들었어? 나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을 시간 증명되지 나가면 외국 집회에 나가면요 색깔만 달라붙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뚫린 입이라고 또 말을 바꾸는 거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이빨이 막푸들푸들갈는데 그건 내가 한이 맺힌 귀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 솔직한 말로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센지 봐 우리 사모님 그지 네. 하여튼 참아야 되는 이라 높은 차원의 삶을 살든 낮은 차원의 삶을 살든 간에 선택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을 하세요 더 이상 양보는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다 양보한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남자 집사들 몇 명한테 전화 수시라고 불러내고 이랬는데 이제 강은택 집사님 절대 불러내면 안돼왜그 인간은 매여있어 이제 <웃음> 보통 여자한테 매여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키도 막 이따만에 크고 그냥 미량의 감자 아줌마한테 매여 있어요 아, 감자에 뭐야 귤? 네? 토마토는 또 뭐야 감자, 감자가 딱 좋은데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된 것은 당연하지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이기적인 열매가 되고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참 그러잖아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안정된, 영적으로 안정된 것이 있고, 또, 신실함에 해당하는 열매도 있고, 온유, 온유 같은 아주 부드러운 겸손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자제력에 자지하는데, 내가 하리리상상방이이어환환에에서원원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사람들왜 이렇게 하이하요 인터넷 기사가 인터넷이 안 돼서 하하를 했는데 인터넷 기사가 왔어요. 시청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선 있잖아요 선 연결하는데 완전히 그 벼락이잖아요 아파트 외벽에 굵은 파절로 자기 몸 하나를 묶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옆구리 아마 음악이 틀어놓고 작업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창문으로 내려오는데 한 집에서 시끄럽다고 열받아서 위에 올라가서 칼로 그 밧줄을 국상에서 그거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남매의 가장이래요 큰힘떨어져 추락해서 죽었어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인성파괴 성격파괴 이거 다 뭐예요 단추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누가 내사생활에 침해하면 극단적으로 해버리고 다 사단이 말해요 지금은 사단의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그런 용도를 상대하고 를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달보고 힘들고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성도들 가정에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도 자제력을 자제는 자제인데 절제라는 것은 자제력에 극히 훈련, 극히 상태에서 참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에도 능력이 있다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에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훈련시키고 말도 훈련시키고 생각도 훈련시키고 행동도 훈련시키고 생활 패턴도 훈련시키고 관계도 에 훈련시켜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면이 관계를 통해서 다 부셔버린다니까 이웃간의 관계, 무엇과의 관계 네? 그렇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에는 그 연단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차이를 좁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는 능력을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도 시험은 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애매모호해서 대충 살아도 그냥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인간에게 있는 영의 성품이 있고 혼적인 기질이 있고 육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을 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섬겨야 되는 거고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로 섬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능력은 생활로 능력으로 또 섬김으로 대접으로 그 사람을 관심을 가져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가짜받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성장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맞고 눈 맞고 뭐 바람 불고 이거 과일도 막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강력한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려면 계속 이것을 부수고 이 성령의 열매가 생기대로 부수는 악한 용들이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리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삶을 사는데 그것도 선택이네요 선택 이제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적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너가 영으로 살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가 승리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아이와 어른의, 어른과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적인 이런 것들은 내 영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과 싸움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내 영이 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를 강력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매 믿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무서운 변기가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항상 그렇듯이 어떤 시험이나 환란의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험 자체 혼란이나 고난 그 자체는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막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잘 붙잡혀서 성령의 일면을잘 하게 만들고 선택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